이어서 MBC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중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현재 원활한 소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강민국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시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설날 특집 행복한 수다 좋은 친구를 보내드립니다.